아 <웃음> 안녕하세요 피디님 <웃음> 아치크림 바르고 있어요 브이올렛 해보려고 <웃음> 안녕하세요 닥터설레임의 강정호 원장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좀 약간 하얗게 됐죠 그쵸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중턱에 있는 지방 파괴 브이올렛에 -E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톡톡이라는 지방 분해 주사가 있는데 다른 성분이 지방을 파괴하는 그리고 유일하게 국내 식약청에서 허가를 낸 브이올렛에 -E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이올렛은 -E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철수돼서 없지만 벨카이라하고 똑같이 카피해 놓은 제품입니다 이 벨카이라 제품은 대옥시콜산이라는 2차적으로 생성되는 담즙산 성분이에요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 가지고 몸에서 배출을 도와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미국 fd 에서는 이 벨카이라 대옥시콜산 성분을 이중턱에 지방 분해하는 그런 약물로 허가를 냈습니다 근데 그 약물이 워낙 약간 고가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보편화를 이루지 못했는데 그거와 아주 유사한 약제를 만들었던 대웅제약에서 대옥시콜산 성분으로 브이올렛을 -E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약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이 아래턱 지방을 분해하는 곳에만 허가가 됐기 때문에 이 아래턱에 이제 사용을 주로 할 것이고 그러면 다른 곳에는 못빼냐 사실 예전에도 우리가 ppc 약물을 팔뚝을 사용하기도 하고 복부, 종아리, 허벅지, 발목 이런 여러 군데 사용을 했긴 하긴 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많은 스터디가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 약을 사용하다 보면 은더 많은 부위에 적응증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래턱만 저희가 적응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주사를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한번도 주사를 해보지 않아 가지고 아직 런칭 전이고 좀더 내가 좀 해보고 좀 경과를 본 다음에 시작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 주사를 맞아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피해서 주사를 하는 디자인 맵이 있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맵을 좀 이용을 해서 좀더 정확하게 주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맞고 나면 은 약간 염증 반응이 보통은 한 일주일 동안 아주 강하게 일어나 거든요 2, 3주 이후부터 약간 붓기도 빠지면서 얼굴살이 빠지는 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주사의 간격은 한 4주 정도 간격으로 맞으면 실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보면은 약간 이중턱이 있기는 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꾸준히 뭐 사실 이중턱을 관리하지 않았겠어요? 별로 없기는 하긴 한데. <웃음> 여러분들한테 후기도 좀 알려 드릴 겸 저도 한번 한번 정도 해 볼까 생각 중이고 저처럼 이렇게 있는 사람은 한한 한 번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약간 좀 이중턱이 좀 크거나 좀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용량을 좀더 많이 맞아야 되지 않나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많은 용량을 맞기 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붓기도 좀 덜하게 해서 좀 탄력이 떨어지는 것도 좀 예방하고 더 나눠서 여러 번 하면은 훨씬 더 탄력 증진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뭐한 번에 한 병씩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거를 추천하고 을 있고 한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긴 하겠지만 3회에서 한 5회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저도 이제 지금 마취한 지 5분 됐어요? <웃음> 해보러 갈까요? 저 예전에 피핏이 맞았는데 진짜 아팠단 말이에요 아, 죽을지도 몰라 이것도 맞으면 하고 나서 바로 아이스쿨링을 아이스 쿨매> 아이스 열시 열심히... 우선 맞을 때는 참을만 합니다. 근데 우리 피디님이 가운데 끊으셔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하반은 그래서 <웃음> 맞고 나섰을 때 열감이 확 느껴지니까 너무 지금 약간 따갑고 뜨거운 느낌이 나고 아 근데 그래도 네뭐 맞을만한 거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약간 좀 붉고 동글동글하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통증이 어, 지금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한 2, 3분 정도 가는 거 같고 붓기가 한 일주일 정도 간다고 하시니까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면 은 어, 피해서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Hahaha <laughs>